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평구청의 심화나 시메인 아나운서입니다.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 도시 부평. 저희 부평구청에서 며칠 전에 굴포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착공식을 열었어요. 그래서 과연 2023년도 부평의 미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서 제가 부평의 미래 모습을 좀 미리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평의 미래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 뉴딜 사업이랑 구초천 보건사업이랑 문화도 지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보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 학생과 이여석입니다. 행보관은 여기는 뉴딜 사업이랑 구초천 보건사업이랑 문화도시에 대한 소개 영상이고요. 음. 먼저 앉아서 영상부터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은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개발 사업과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 박스로 덮여있던 걸 음. 콘크리트 박스를 걷어내고 하수관로 정비와 하천 환경 개선을 해서 굴포천의 옛 물길을 복원하자는 사업으로 해서 부평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복원 사업입니다. 음. 서울에는 청계천이 있잖아요. 네. 청계천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기대하면 될까요? 아, 청계천은 인공하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연생태하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런 차이점 있고 여기. 청계천은 물고기랑 그 수생물이 살수 없잖아요. 어, 인공어청이니까 네네. 근데 여기는 수생물이 같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아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2016년도 12월에 여기가 국포천이국파아천으로 지정되었잖아요. 어. 그래서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웃음> 이렇게, 응. 2003년도에는?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오. 오,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또 문화폴리 공간도 만들고 하면, 주민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도심 속에 휴식처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오. 이렇게 사실은 뭐 하천이 생긴다라고 말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실감은 음.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음. 주민들도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홍보관으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방금 보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될 날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좀 이전부터 많이 화두가 된 어, 사업이라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조감도를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훨씬 더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북평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북평 일동 행정복지센터 요 맞은편에 위치한 도시재생홍보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